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석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영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에어컨 많이 트시죠? 그런데 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소방청에 따르면 여름철 에어컨 관련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전선 점검과 또 실외기 먼지 제거 등으로 쉽게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볼게요. 제1018회 로또 총 판매액 1,012억 원, 1등 당첨금 247억 원으로 두 분이 당첨돼 1인당 123억 6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기금은 1조 852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시각장애인용 배체도서 제작 현장 찾아갑니다. 오늘 황금마이크는 시각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 학습지원센터에서는 주로 학술 학습 및 전문 분야 도서들이 전자 도서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대학생들의 다양한 전공 도서 및 소음서로부터 하트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악보 저역 영어, 일본어 외국어 간행물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끝으로 세상을 읽는 분들에게 필요한 대체 도서 제작 서비스. 이용자는 2021년 기준 무려 98,887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점자 도서 서비스는 음악인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국내 유일 시각장애인 실내 관현악단 하트 시각장애인 체인 보케스트라 한원들에게 점자 악보가 제공됩니다. 아, 아. 연평균 약 스무 곡 정도의 점자 악보가 제공되는데요. 이 같은 정성스러운 지원 덕분에 국내외 여러 무대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전문적인 작품들을 연주하고 또 연습하고 우리가 늘 수준 높은 공연을 할수 있도록 전력 지원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막 제작 활동을 하고 계신 분 모셨죠? 네, 최인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자막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네, 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해 대사뿐만 아니라 효과음과 배경음악까지 자막으로 표기하는 베리어프리 자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청각장애인분 작가가 그리신 웹툰을 봤는데요. 그 웹툰을 통해서 제가 당연히 누려왔던 영화 관람이 다른 사람에겐 당연하지 않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고 모두가 온전하게 문화를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자막을 제작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배리어프리 자막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이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을 포함했던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회를 열었을 때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객분들이 함께 영화를 보시고 또 소감을 나누는 장면을 보면서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 주변에 계속 전파해 주십시오. 현재 시각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소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자람 없이 온전한 나날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볼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부터 알아 봅니다. 몇 번입니까? 17번. 자, 아,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두 번째 숫자. 39번이고요.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번호. 1번. 자, 아, 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행운의 네 번째 숫자. 4번이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입니다. 13번. 여섯 번째 숫자마저 알아보죠. 여섯 번째 행례 숫자. 34번. 2등 보너스 볼도 마저 추첨합니다 6번. 제 1019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17번, 39번, 1번, 4번, 13번, 34번이고요. 2등 보너스 볼 당첨번호는 6번입니다. 지금까지 최인애 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